첫 대움부터 네. 시선님 준비됐나요? 네. 네. 집중님?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박적객님 집중 흩어지고 있나요? 네. <웃음> 이런 건 전문가들이에요, 사실. 자, 갑니다. 네. 시선님 레디 큐! 안녕하십니까, 직업 내시경의 박시선, 박집중입니다. 직업 내시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을 샅샅이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직업 내시경은 빠른 소통을 위해 방청객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전문 방청객 주주, 이도님 모셨습니다. <목소리> 이게 <목소리> 맞나요? <목소리> 이게 맞아요? <목소리> 자, <목소리> 넘어갑시다. <웃음> 최근 유튜브, 웹 컨텐츠 등의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피디님을 모셔보았습니다. 피디님 나와주세요. 완벽? 너라는 완벽? 바쁘실 텐데 네. 먼걸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섯 걸음 아, 했는데 다섯 걸음... <웃음> 그, 그렇죠 <웃음> 네. 아,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리플의 p d 를 맡고 있는 테마타라고 네. 합니다 어, 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획을 할 때는 저희가옛날에는 지지부진했어요. 네네. 앉아가지고 오늘은 시간 동안 회의에서 못 나가나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게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각자 생각해온 거 두두두 던지고 이거 별로야, 별로야, 좋아하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오. 그 최근에 나온 컨텐츠가 임유진 시집 보내기. 어디로 보내죠? 자메이카, 자메이카. 자메이카? 아, 자메이카로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자 컨텐츠를 기획할 때 요구되는 기획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음. 우리 주수청자분들이 이제 20대예요. 20대에서 20대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음. 딱 좋아하는 부분을 간지러운 음. 부분을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어. 그 점은 뭐 차, 아. 집, 의식주에 관한 것부터 하고 오. 연애 이런 것 하면 오. 좋아하세요. 어. 확실히 그 홈주라는 캐릭터를 또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게로? 아, 친구. 아, 아. 아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부배, 부배. 그거 정말 좀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막그 일화 봤는데 그 유진이랑 친구가 진짜 집 이상한데. 아 그래요? 제가 그 친구 한데그 친구 집 정말 좋던데요. 진짜요? 네. 네. 그 친구 최근에 내 친구가 갔다 왔던데차단샷는데다 보이는데요, 박기? 아니 그 집에서 그, 그 가격대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거의 사세요. <웃음> 아 집에 안 돼요. 아, 네. 방청객님입니다. <웃음> 그럼 피디라는 직종이 야근이 되게 많은 직종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일 수 있죠 왜냐면은 총책임자 역할이기 때문에 말성이 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해야 될 자리란 말이죠 어... 그래서 보통 야근이 자은게 아니라 야근을 해야 돼요 어... 할 수밖에 없다 촬영하면서 돌발 상황이나 그런 에피소드 조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실 수있어 그 촬영하다가 네. 누가 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누구죠? 누구죠? 아, 저그 친구 알아요 맨날 울어가지고 니값을못 한다는 그 응. 친구 맞죠? 누구예요, 그? 그 미소 친구... <웃음> 아니요. <웃음> 아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울어가지고. 네. 아, 아, 네. 아 근데 시청는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음. 감정이 담긴 영상이다 보니까 오 좋아하세요. 아 감정이 담긴 영상을 좋아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감정도 어떨까 싶어요. 유진이가 네. 그 화장실이 비치잖아요. 비치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런 수치신. <웃음> 아 너무 급한데. 그 많이 아, 봤, 많이 봤죠. <웃음> 네? 어떻게 제가 많이 보죠그 집에 갔잖아요. 갔죠 그 방송했을 때. 예. 네. 네. 아 다음 질문은? 네, <웃음> 네. <웃음> 촬영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리플이라는 컨텐츠 팀은 휴머니즘을 지향합니다 어 휴머니즘? 휴머니즘 지향합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인간들의 관계 친밀감을 형성하는 걸 우선시합니다 남잘 되면 나도 좋고 아잘 되면 남이 좋아해 주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음. 목표고 그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말이죠 근데 저는 보통 생일 선물 주는데 다안 주더라고요 연말에기다려자연말에기다려자 기대하자, 기대하자. <웃음> 네, 제가 안 죽고, 제 생일은 네. 9월 16일이야. 아, 아, 진짜? 그리고 어? 지금은 11월 9일이란 말이지. 아, 근데 유진이랑 제가 사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샀어요. 난사준니까사주는 거지. 는데 사준이. 음. 그 다음 주에 샀잖아. 아,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있다고... 네, 다음 주에. 네. <웃음> 자세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리플은 그러면 영상 편집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인데요. 어 여러분들 어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어프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프로를 현재 10년째 쓰고 있고요. 어, 진짜. <웃음> 진짜 다 까고 뭘까죠? 뭘까죠? 죠 여기서 제가 3초 동안 보여 보여드림... 드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이유가 첫 번째가 네.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네, 보통 그 어플만 사용하면 보통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좌가 유튜브나 그런 데 엄청 많아요 음. 원래 거의 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면 음. 서 굉장히 넓고 영상 편집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팩트입니다 광고 붙었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 이런 광고를 받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저도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초보자들이 쓰기에도 난이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좀 어려우면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가 또 있어요.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 네, 어도비가 생각을 잘하고 있다. 음... 네. 방청객 분들 중에도 어도비 프로 프로그램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아 어,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쓰는데 네. 장점이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네. 맥북에서 세개로 쓰는데 그러면 아이패드에서 프리미어 러쉬를 쓰다가 아 그걸 보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을 또 해요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오 새로 알아갑니다 편집할때 네. 꿀팁이 있다면? 자, 꿀팁 첫 번째가 루미트리 컬러라는 기능인데요 네. 그색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어호, 저희 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그 프로파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로그 프로파일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파일을 로그로 촬영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도랑 이런 거압축해서찍는 파일인데 루미트리 컬러를 통해서 색상을 입혀줄 수 있어요 기본 교정 럿 입력에 기조사에서 제공하는 럿 파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709에 맞추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살아요 세부 조절을 합니다 밝은 능력을 낮추거나, 어두운 능력을 낮추면, 낮추면 검해졌죠?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세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래도 그리고, HSL 보조를 제 많이 쓰는데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피부 질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부만 좀 나왔죠? 피부만 선택이 된 거예요. 피부를 막 초록색으로 만들고 싶다. 네, 초록색으로. 빨간색. 파란색. 얼굴만 피부를 밝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배들이 많이 밝아졌죠? 사실 할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해서, 조금 씁니다, 어저건 최근에는 거의 뭐 다른 플러그인 필요 없이 로비트라이어스만.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 압박 면접 하는 건데 모자 색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아. 그 색감을 보정하는 게 그. 그걸 로비트레이 커널 할수 있어요. 근데 왜안 하시나요? 귀찮으니까. 어. 사실 못 봤음. 다음에 아, 네, 이번에 또 새로 또 쓰면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어 애니메이션 타이틀이란 기능이 있어요. 어. 그렇죠? 프리미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이 슝 나갔다가 슝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뭐 애프터 이펙트 배워가지고 시간 다 소모해 먹으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프리미어에 들어갔어요. 음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 기본 그래픽 안에 어서비스톡을 누른 다음에 무료를 눌러요.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서 내가 볼드를 누른다. 그 볼드를 쳐요. 그러면 볼드에 맞는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가쓸수 있어요. 이런거 넣어요 Very short t i 이 l e 뜨잖아요 이거를 누르고, 누르고 이거를 바꿔주면 돼요 안녕 제맛이야 안가워 그러니 글꼴은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모뭐 휴먼 매직체 바꿀 수있다는거 진짜 이쁜 걸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Your name c 아이 i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오죠. 프리미엄 프로에서 이미 되어 있는 템플릿을 잘 조합해서 쓰면 애니메이션 타이틀을 굉장히 까미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자동 말자막 기능이에요. 음 오우 음 리가 말한 거를 원래는 사람이 다 자막을 쳐야 됐어요 음음 그거를 음성으로 인식해서 적어주는 기능. 아와 진짜 대박이다. 웹찬에 있는 바다 쓰기 시코스를 눌러요. 한국어 지작부터부터 종료 기준까지만 바다쓰기 누른 다음에 전달을 써줍니다 저는 자동 보다쓰기 만드는 중이라고 떠요 자 이렇게 자막이 수술 쳐졌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자막이 어때? 입맛이 조금 괜찮다 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어때? 입맛이 조금 괜찮나? 트렌드에 빠삭해요? 꽤나 빠삭한 편이죠 저는 트렌드에 연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다 파예요 빠삭 <웃음> 자동 말장압 기능이 내 반응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내 반응을 바꿔야겠다 <웃음> 아니, 뭐야 오, 이걸 어떻게 또장하게쉬웠느냐 캡션 만들기 넣어요 만들기 이렇게 자전거가 터졌죠 트렌드에 빠삭해요? 꽤나 빠삭한 편이죠 저는 트렌드에 연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다 파해요 첵스에 밀가루 맛이랑 향이 나와있는데 비슷해요 책상에 밀가루 맛 이런 거는 그냥 수정을 하면 돼요 끝이에요 이상한 것만 수정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고 특히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적용이 잘안 돼요. 이거 물론 다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자막을 치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정만 내가 해주고 그러면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좋죠. 그렇죠? 저희가 신조어 같은 거 쓰면 그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요. 그거는 한번 해볼게요. 오 룩빙뽕 그거... 막 하면서 뭐뭐라는 뜻 이렇게 나와요? <웃음> 그건 안나와 아, 그건 안 나와요? 아 좋지. 편집할 때 힘들거나 어려운 점 뭐가 있을까요? 애들 말겹치는 거아 말겹치는 거 그 똑같은 말 똑같이 하는 거아 나요 저요 나요 저요. 그럴 때마다 진짜 머리를 그냥 때리고 싶어 이렇게. 그럼 모니터 때리세요. 한번 때려요. 네? 때려요. 아. 그럼 제 방에 쿠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웃음>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저렇다고 제가 죽을 것 같아? 진짜 안 할래요. 어어또니거못 네 하네요? <웃음> <웃음>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빨리 한다 스피가생다 네, 속도도 실력이다 빨리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핵심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 영상의 스토리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중요하다 스피드가 생명이라 하셨는데 네. 편집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시는지 오. 저 리플레이 최단 시간 1시간 네. 40분 오. 와 진짜 빠르다 편집 다안 리플라이프 최단 시간 2시간 어. 도전미의기 최단 아, 시간 4분 질문 있습니다 어, 네. 혹시 기획을 하실 때 사심을 채우는 적이 있으신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음... 이거기 때문에 제 사실 같은 건 없고요. 그래도 솔직히 김숙박 프로그램에서 예쁜 여성 패널들과 같이 여행가는 좋았다. 전 절대 싫습니다. 왜냐면 <웃음> 그 시간에 잠을 자지 그냥! <웃음> 잠을 자지! <웃음> 놀러 왔는 내가 뭐 하겠냐고! 아니 뭐 여자친구는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여자 데리고 갖고 뭐 가면 뭐 하겠냐고. 저 인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PD 일을 하면서 보람을 가장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보여서 많이 나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 이런 걸좋아하는구나 내가 왔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잘 나가는 거 같고 오 보람이 차죠 그러면 연예인병에 걸린 적 있으신가요? 예 연예인, 저는 연예인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인생 모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찌꺼레기 지렁이다 아니, 이런,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아, 나는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중한 명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병에 걸릴 수가 없는데 제 주변에 연예인병 걸린다고 경 많아요. 오 왜 네. 절추가 보세요? <웃음> 왜 저는, 저왜 저는, 저는 항상 그 옆에서 자꾸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왜냐면, 빨리 숨 꺼봐. 어저 표정 봐. <웃음> 야, 유진아. 아, 이런 말, 이거 나갈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아, 눈사람, 눈사람 씨 뿌리는데, 여기 주름이 그득그득 <웃음> 그득 했어요. 아 <웃음> 편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좀 유의할 점을 알려주신다면? 편집자분들에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들아 단순노동을 배우지 마라 오. 단순 편집할 수 있는 편집자는 창집 삐깔이에요 오 결국 나만의 편집 기술을 가져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편집자로서 배우받아요 음 근데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곁들인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어차피 기능은 모두가 다쓸수 있지만 기능을 조합하고 그 노하우는 자기만 가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오 그래서 그거를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어테피 PD 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됐을까요? 기질을 핀거 있는데 뭐된것 <웃음> 같죠? 아 그렇죠? 개운해가지고 기질를핀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직업내 시경의 박시선 박 집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라빠빠바빠라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그래요?